예, 안녕하세요. 백문천입니다 아, 오늘은 봉황타차로 유명한 토림 예, 그 토림 봉황패를 아, 만드는 난간 봉황유한 아, 차업공사에서 만든 2014년산 곡풍헌이라고 하는 타차를 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차는 아, 갑급 탑차로 나왔는데요. 아, 실제적으로 2014년에 무량산에서 나오는 예, 고수차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100g짜리 타차로 되어있고요. 2014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헬수로한 6년, 7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타차를 샀을 때 같이 따라온 샘플이 있어서 어, 그 샘플로 샘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샘플로 온 어, 사진이고요. 예. 한자를 어, 인쇄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손글이더라고요 근데 어, 글씨가 뭐 거의 인쇄한 것처럼 너무 어, 세필로 한자를 잘쓴것 같습니다. 고뇌온 어, 양의 한 절반 정도만 예, 투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를 미리 더운 아, 물을 부어서 덮여놨었습니다. 그래서 이 덮여놓은 곳에다가 전체 절반 정도만 아, 투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덩어리 하나 예, 이 정도를 넣고 예, 절반 정도는 남겼습니다. 더여진차워에 있는 수증기와 반응을 해서 건차량이 좀 살아나도록 1분 정도 둔 후에 1회 세차를 하고 바로 90도 정도의 물로 1분간 1포를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0도의 물로 1회 세차 후에 1분간 육차를 하고 척포를내려보았습니다 이 차는 2014년도에 만들어진 차라서 이제 한한 한 6년 정도 된탈차고요어 곡풍헌이라고 하는 브랜드로 나왔는데 토림 봉황패는 유명하지만 저는 이 차를 그 당시 이제 처음 접해서 이것이 같은 토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무량산의 고수차잎으로 제대을 하였다고 해서 입고 구입을 했는데 한 6년 정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한번 시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색은 비교적 중기차에 맞는 예, 갈색을 띄고 있고요. 연한 갈색을 띄고 있고 예그 토링 봉항패 특유의 연미가 살아있는 차입니다. 근데 어, 그렇게 어, 고상미가 강하진 않고요 어, 그냥 후운이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은 첫포니까 아직 그 맛이 더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 포째를 우려서 다시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포째인데 탕색이 확연히 어, 진해졌고 어, 거품이 보이면서 물질감이 아, 상당히 진하게 우려나왔습니다. 네, 아까보다 연미는 약간 더 진해졌고요. 그렇지만 아,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고 마시기에 편안한 차입니다. 아, 고미와 산미는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아, 후운으로 그 연미가 빠지면서 어, 혀끝에서 어, 단물이 스며나옵니다 아주 강렬한 이펙트가 있는 차는 아니지만 어, 편안하게 어, 우려마시기 좋은 그런 차라고 생각합니다 2포째부터 상당히 물질감이 나와서 한번 어, 계속해서 한 5포나 6포까지 어, 계속 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3포 정도 우려마시고 한 10분 정도 쉬는 후에 4포를 우려서 찻잎이 젖은 후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살펴보는데요. 이 차는 벌써 2 포째부터 상당히 물질감이 아,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이 한 5포까지 계속 아, 오려봐도 될것 같습니다. 예, 3포째입니다. 아, 그 시는바과 같이 어, 3포째 역시 물질감이 상당히 있고요. 어, 색상은, 어, 중기차에 걸맞는 옅은 황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토리보항페 타차 특유의 연미가 살아나고요 어, 산미가 살짝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어, 고민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마신 후에 어, 조금 시간을 지나서 후운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차가 실제로 어, 고수 찻잎을 어, 경배해서 어, 만들었다고 어, 되어 있는데, 어, 실제 일반 꼬린 봉황타 차와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사실은. 곡풍원이라고 네. 어, 하는 브랜드로 두 개가 나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파란색 포장과 빨간색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포장은 갑급 타차고 빨간색 포장은 특급 타차예요. 가격은 제가 거의 동일하게 주고 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고수 타차라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한 6년 정도 지난 지금 현재는 특별히 고수 타차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조금 더 우려 마시면서 아, 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로 네, 우렸습니다 아, 탕색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나고, 네, 수색이라든가 맛이 2번째부터 아, 거의 아, 비슷한 탕색으로 나타난 걸로 봐다는차 품은 어느 정도 네, 괜찮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기본 공항 탈차의 연미와 같은 그러한 맥의 연미가 계속 나타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생각보다는 마시기에 상당히 순하고, 그 다음에 후온이 아, 상당히 좋게 따라오는 걸로 봐서는, 어, 차품 자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아무래도 이런 차는 한 10포 이상 길게 우리면서, 세 가지 내구성이라든가 맛의 변화를 체크를 해 봐야만 작품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5호째는 네, 약 1분 정도 좀 길게 오려 보았습니다. 탕색이 아주 진해지지는 않고요. 물질감은 약간 3번째부터 계속 꾸준히 물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우렸는데도 불구하고 어, 연미가 어, 그렇게 더진하지 않고요 오히려 4포째보다 연미는 조금 더 빠진 것 같고 아, 상당히 부드러운 어, 후운이 따라옵니다 아, 산미는 약간 비치고요 고민은 전혀 없고 음,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1포에서 3포 마셨을 때보다는 오히려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는 한 10포 이상 우려봐야 찻잎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징기 6년차이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익혀서 마셔야 차의 본질적인 맛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토린 보안패를 만드는 남간공항 유한차업공사에서 나온 2014년 고풍헌 박급 타차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진기 6년차의 타차, 호스타차라는 상정화에서 마셔본 차의 맛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은 앞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어, 차의 에, 맛의 향상을 에, 가늠해 볼수 있는 그런 어, 시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시간이 되면 몇년 후에 다시 탈차를 시음하면서 어, 이번에 마셨던 그러한 시음평과 아, 비교 분석을 할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무천의 좌충우돌 의차 시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